이게 12월 달에요 1월 달부터는 책이 그 엄청나게 그 많이 나오는데 그럼뭐 그 강의 요청이 온다고 어떻게 하겠어 나가서 이것만 해주면 벌써 특히 군부대 누구 담당이지? 군부대? 물림이 아닌가? 울림이 유치원 유치원이야 어, 저기 유치원 저기인가? 인정인가? 인정인가인정인가몰어 <웃음> <웃음> <웃음> 근데 재밌어 너세한 자세한 자세한 재밌는 건막딱 틀어주고 딱짱 해주고 그 다음에 친구가 T.M. 밈이 딱 해주고 그러면 <웃음> 군대에서 제일 먼저 선호하는 중국어 강사, 거기 주연 있잖아요. 아, 자, 명명명령이 뭐예요? 그러면 중문은 명명. 오, 못했네. 이것. 자, 자, 징, 징, 징, 징, 징 시작. 징, 징, 징, 징, 징. 징. 왜 징. 징. 징. 징. 징? 하지 않는 이유 알겠죠? 네. 오마, 오마, 마마. 오, 오, 오, 다섯 개 더. 오, 오, 오, 오, 오. 추, 추. 추. 루, 루.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자, 자. 료! 중화, 중화. 중화 리 중화 리 요리. 요리. 요리. 요리. 이 이제, 이제 지금 바짝 보면 이제 결석할 사람 별로 안 생겼어요. 자. 리! 리! 힘력자도 리! 리! 역사의 역자도 리! 리! 리. 달력이라고 하자. 탄력. 역이. 그쵸이 역사야 역사가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두음법칙도 없애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두음법칙을 쓰면 안 되는 게 북한에도 두음법칙이라는 게 없거든. 나중에 통일을 대비해서는 두음법칙 우리가 빨리 안 써야 줘야 돼요. 왜냐면 언어가 자꾸 차이가 나면 동질감이 떨어져서 서로 차별이 생겨.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차별이 안 되려면 언어를 같이 써야지 그나마 차별안 되는데. 조선족만 와도 차별당하잖아. 응. 그렇지 않아 그리고 북한에서만 넘어와도 차별받잖아. 응. 가장 큰 포인트 원은 베이스는 뭐냐? 언어에서 나와 음, 그렇지 음. 어? 무시당한단 말이야 음, 음. 그러게 우리 스스로가 언어가 차별이 안 되도록 중요해 왜? 언어부터 봐가 차이가 나게 생기면 그때부터 경상도야, 전라도야 막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야 우리가 노력해야 돼자 리! 리! 리! 힘, 감배할 때 해야 웨일러 리! 웨배러 감배! 웨일러 리! 자, 그러면 우리가 리 리로 합시다. 그러면 왜이과 그러면 리 이렇게 하죠. 왜이과 리. 간배. 간배. 알겠죠? 힘 응용 하면 리, 힘. 자, 능리. 능리. 리요 능리마. 네요 능리마. 난? 능리. 야. 보조가 있어요. 자, 보세요. 물는 거 물어보면 팔바로 대답해요. 오, 자. 신통. 신통. 신통. 아프다. 은다으로 돼요. 그렇죠. 자, 당 창거 세이 딴 창거 세이 딴당노래 누가 딴당 세이가 딴당 어, 쉐이? 쉐이. 누구? 쉐이. 쉐이? 쉐이. 쉐이. 쉐이. 어, 가 누구? 후, 이 <목소리> 어디서 <후? 목소리> <후? 목소리> 쉐이? 지금 엔진을 그러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네 됐다. 아, 자, 타이난, 타이난, 타이난, 다이난 특히 오빠를 위해서 그냥 오빠가 너무 영웅인데. 잉숑, 잉숑, 어? 오. 잉숑, 잉숑, 잉숑, 영웅. 오. 대단. 근데 저쪽 집안 진짜 괜찮은 머리요두 명도 괜찮고, 여쪽도 상당히 좋고, 여기는 진짜 실전에 강하고. 여기는 진짜 뺀지뺀지 전부 잘하고 뺀지 <웃음> 결론적으로 아, 뭐. 오빠가 바부 아, 초치 뭐. <웃음> <웃음> 선물 줄 때면 불러 딴어필요할겠는게 <웃음> <웃음> 뭐. 선물 줄 때가 아이고 웃겨라 빠오한 빠오한 빠오한 <웃음> 빠오한 빠오한 빠오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냐면 이걸 중국어 테마로 해가지고 그렇게 공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테마로 <웃음> 중국어를 하면 군대 가서, 부대 가서 춤이라도 쳐주고 중국어 하면 자, 빠오한, 빠오한 내가 아 때는 막 이리저리 요리 잘 할거야 빠오한, 빠오한, 빠오한 마, 빠오한 마, 니, 니, 빠오한 마, 니, 빠오한 마이번은 부대, 우리 저기 공연,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저기 중국어 콘서트에, 중국어 콘서트 에 너도 포함되냐, 빠오한 마, 빠오한 마 다우지가 한국이든 중국이든 뭉쳐서 뭐 하면 굳진 않을 것 같긴 해돈 벌어, 돈 벌어 계속 위에 붙어서 뽑지면 그 하면 어, 돈 벌어, 돈 벌어 야 진짜 어제 무대만 컸으면 그냥 <웃음> 북경에서 했으면 난리 났을 거야 난리 났지 적자를 어마어마하게 가치거든요 페이칭 갔으면 그냥 <웃음> 중국 근데 <웃음> 난리 났지 근데 왜 지금 그렇지. 왜 이렇게 재밌냐 왜 이렇게 재밌냐 지금 국교 때문에 메인들이 못 가잖아 네. 100만원짜리가 못 가잖아 2만 원짜들이 가가지고 <웃음> 이삭죽기한여태가 아, 주어야 네. 자 찌회 무슨 찌회 찌회 찌회 찌회 뭐예요 그게 찌회 저 몰랐어요 군 그래서, <웃음> 그래서 보는 거 찌회가 <웃음> 있어 그래서 이때가 사람이 다그운명이란게 있거든 그럼 왜 우리 가랑비에 어쩌는 거야 한 번쯤 가네 중요한 중국어도 되지 어느 정도 이렇게 불편함이 없지. 한 3개월 공연 하고 있는데 이런거 트랙 짜가지고 왜냐면 거기가 뭐가 냐면그백화점들이 있어요 기태 꿈이 생겼어요 뭐야? 기태 이렇게 중국어 배웠죠? <웃음> 국정대학교 아니 머리 염색했죠? <웃음> 중국집이 시시간대 <웃음> 그 배달 안돼 배달 매달 안돼 지금. <웃음> <웃음> 그래서, 그래서 왜 좋냐면 <웃음> 리얼리 리얼리 <웃음> 왜냐면 중국같은 데백화점도 엄청나게 크고 많잖아 왜? <웃음> 네. 어. 아, 어. 다 나갔네. 다 나갔어. 요 다시. 어를 어마어마하게 먹네. 아, 요거 또 여기 꽂으면안 돼. 원은 선으로 꽂아야 돼요. <웃음> 얘가 부하를 어떻지 <얻었지? 웃음> 이 음, 음, 절대 조명은 조명은 어, 안 조명은 켜가고도안 맞잖아. 저기. 과부하 생기는구나. 따로따로. 음. 아, 따로. 밑에도 아, 내려가서 형. 하면 되는 데 자, 5분 휴식하면